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천상계 배칭입니다 음? 고티어 생존자가 많은 경기라 좀 게임 자체가 많이 힘들어요 제가 원래 운전자를 쓰는데 운전자를 항상 배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더 어려운 것도 있고 방금도 빨간점 보였는데 게임하면서는 못봤죠. 그래가지고 삼성을 결국 쫓아갑니다. 자 오르골은 미리 부숴주고요. 오르골이 은근히 까다로움 어. 초반에 부숴주면은 그나마 마음의 짐을 좀 더는 느낌이 듭니다. 보통이면은 상태 넘으면은 한시적으로 도망가서 상태에다가 던지고 이쪽으로 왔죠. 이제 탐사원은 자석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서 창을 해소한다음에 타격할려 했는데 탐사원이 이걸 알아가지고 저한테 붙어가지고 청력을 사용하죠. 약간 좀 어렵네요. 아니, 아 잘하는 사람은 저기 뭐냐,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애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 임마. 어, 플래시도 나, 지금 막히고. 아, 이제 꺼져. 예. 튀어야 그안 높아도 이미. 저기 있는 사람들도 거의, 100등 안에 드는 랭커기 때문에, 음, 어려워요. 아, 뭐야, 왜 저기 있어? 아 이번 판, 이번 판 상태 이상해. 자. 아, 이거는, 우상 같은 것도 아니라서 뭐, 안 되죠. 예. 아, 안 돼. 일단 초반에는 야무지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나 no. 안바퀴 핑글핑글 해독기는 남무 해독기는 3개 넘어가지고 회수 아 근데 이거 삼선 저거 별줄 알고 있는건데 특히 먹을줄 알고 있는 건데, 건데 안먹었네요 아 이러면 좀 곤란한데 자 왼쪽으로 상 던지고 따라가요 어 근데 이거는 고낭점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 만만한 게곤악이지 그냥 응? 발로 일로와자곤악이 만만하니까 잡으러 갑니다 지금 잡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잡을 수 있기 편한 생쥐를 잡는 게음 정석이죠 또 탐선 보이면 또 탐선 잡고 이렇게 와 나이스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탐사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미 해독기가두 개라 약간 어렵죠. 안돼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벌써부터 포기한다면은 어.. 안돼 안그래도 타자님이 지금 타자 1등이라 짝세거든요 이거는 습기 한번 만들면 되는데 아 이게 안되네 좀까지 자, 공 맞아주고, 삼선을, 아니, 타자한테 습기 맞춰주고 싶은데, 99로 사네요 음, 개이반데. 자, 최대한 뒤에서 풀고, 평타. 아 어, 내가 아대, 대각이야? 어, 그 그래. 자, 저기는 두명 있기 때문에, 출구에 두명 있는 쪽부터 잡으러 가요. 곤충학자가 좀 만만해 보이니까, 또 곤충학자 잡으러 가고요. 자, 플래시 평타, 나머지게 쓱. 밀어 넣어주고요 무이가 중간대기 못하도록 바로 앉히고 따라가요 이러면 은 무이 쫓이구, 쫓, 쫓기고 타자나 탐사원이 와야 하는데 일단 탐사원은 못 오고 타자가 올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탐사원 지명 지키고 무이를 잡으러 가는 척 해줍니다 아니고 무이를 잡으러 가는 척을 안하고 그냥 바로 가네요 그냥 무인 패스한다 이건가? 어차피 이렇게 하고 어, 만들어 가면 되니까 가는 척 해주고 상틀에 있는 거 확인했죠 오케이 저기 두명아두명 어, 있는거 확인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있는 사람 잡으러 가면 되죠 이미 출구쪽에 두명 있는거 확인됐으니까 물를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바로 복귀합니다 이거는 타자 존나 띄어오 지금 거의 단거리 말았던 선수 아냐 개 뛰어올건데 빨리 가야해 자 무빙 존나 저이야 무빙무빙 나이스 자대다하드 생각해주고 야무지게 타격 와 이거 레전드 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은 어, 진짜로 후보나운 영의개똥인 나이아스도 어떻게든 답이 나올 수도 있다 여기 약간 이거는 좀 운이 좀 따라주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자 빠르게 가고요 무희가 못 갔죠 탐사원이 커버하면 근데 이거 못... 나, 아 나갈 것 같은데 이거 오오 어, 나이스 미친 좋다 어, 절대 안 되지, 그냥. 어, 절대 안 되지, 그냥. 나이스. 너무 야무지고. 맛있는데? 어. 자, 이렇게 역전승을 하면은 깔끔히 하게 이깁니다. 아, 너무 나이스하고.